이분들이 잘쳐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잘 쳐. 야 이거는 쉽겠다야 이거를 이걸 어떻게 해볼까 안 해보는 것보다 낫겠지 시도 사람이 시도는 해버렸어 이거 할수 있을까? 시도는 해봐야지 따라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보이나 이게? 뭐야? 삼덕님이 또 보내셨어? 아이고 삼덕님 삼덕님 지금 이거 튼거 잘못한거예요 내가 시청자들 지금 다 나가게 해줄게 기다려봐 어? 가자 책이 안 된다 아 오케이 좋았어 야 틀어 자 오케이 오케이 오. 오케이. 음? 아 힘들다. 아 반대잖아. 이렇게. 이렇게. 이거야 이거. 이건데. 이건데. 자 이거를 힘들어. 오. 나. 아니 너무 힘들다. 반대는? 안되데 야, 위로 올려. 너무 힘든데 이거? 오. 따, 따, 따, 따, 따, 따, 따, 따, 다 따, 따, 따, 따, 따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 오케이 이거 쉽네 이거 쉽네 오케이 쉬어 쉬어 이거 쉬어 아. 이거. 어. 오케이 오케이 다음 거 뭐야 아이 뭐야 오 힘들어 아 집이 조금 좁아서 오케이 오자자자자 어. 어. <웃음> 오케이 이거 뭐야 어 힘들어 비켜 어허. 오케이 아 어, 힘들다 자 다음 거 뭐야 야 이거 진짜 힘든데? 아, 지렁니다. 살, 잘, 잘 빠지는데? 나 아, 처음으로. 음. 이, 아. 어. 이쪽 먼저. 이쪽. 이쪽. 이쪽. 이쪽. 아, 어. 어. 아. 바뀝니다. 오! 어우, 어우, 어우. 어우, 어우. 어우, 어우. 어우, 어우. 어우. 셋우 어우. 어우. 어우. 어우. 셋우어케이어쉬어쉬어 오, 어, 어, 어, 어. 와, 와, 야, 아, 힘들다. 오메이, 거 진짜 힘들다. 어, 이, 게 지금, 지금, 이제 지금, 해봤데좀좀 숨이 지금 막히네요 어...